오 와, 비싼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얘기. 야 비싼 것 같아서 기를안 했는 거예요? 네. 오 가지고 싶었는데. 네. 오다 네. 난... 제가, 저, 제가 저 비싼 거 사면 좀 미안 미안하니까. 왜 미안해요? 비싼 거 사달라고 할거 줬을 거. 우와. 안녕하세요. 그 뭘까요? 그 뭘까요? 퍼즐 게임인데요. 퍼즐 게임인데요. 진짜... 이 이거 왜한 개밖에 없죠? 알게 아, 한개더 있는. 즐겁 귀엽죠? 오 맞네요. 그게 뭘까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털 돌... 도장 아 도장 찍는거네요 찍는 그래도 저는 이거 사고 또 다음거 구경해볼께요 네어 이거 나 옛날에 샀던거에요 제가 공부를 자주 할거고 여기 온거같아요 이제 장난감보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네요 네, 엄청 바쁘신데 이거 살까? 그건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피니핑 캐치핑 그리고 피치하는거예요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는 뭔데요? 이거는 도장인가요? 도장도 있고 막그런거예요 저는 이걸 사지 않고 짜이요아 <목소리> 러빈! 이거 해피! 있겠지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티티 필요한게 너무 많지요이 어! 어!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거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거 이거요. 거요 이거요. 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요 이거요. 이 이거요. 이거요. 요이 이거요. 리고요요요네요이요 이게 인기 유튜좀 이게, 네. 이게 많네요 어... 그렇군요 이게 아요 다른 곳을 가볼까요? 많다. 그거 살건가요? 잠깐만요 여기 고도좀구경요가 이게 좀 많이, 많이 있는데 우와 이거 있어 다니한테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유행하는 게임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는데요 유행하는 게임인데 저거 원래 다은이 어렸을 때 엄마가 레고 사줬어요 아, 엄청 큰거 사줬어요 이런거예요 레고 놀이방을 해서요 레고가 어마어마해 많았었어요 가게 전신의 레고였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나요? 네. 온종일이야. 디디디디. 그래도 잠깐 우리 몰래, 오래몸 쳐지는. 아 있어. 우와. 있어. 아 저거 요리방이다 아까는 공부하는 거 사야 된다고 안 했나요? 절대는 이것. <웃음> 일단은 그걸 먼저 살 거예요. 네. 음. 어, 아, 뭐지? 멍멍이 꺼내요. 꿀, 꿀, 꿀, 꿀, 아니. 이거 이력 저가 그릇을 받은 것이 있고 이거는 물접수리할때물 그리고 이 뿌리로 전용감이 이제 거울이 있을 때다 있던 거예요 음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4살을 조개 썼던 건데 전는 5살이 넘고 6살이 됐고요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미니 가방이네요. 오 이제 글씨도 다 읽을 수 있네요. 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찾았던 거고요. 오다 기억하고 있네요. 네. 아이고저 이거 어렸을 때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다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이건. 비싼 거 같아서 말안 하고. 우와. 비싼 거 같아서 얘기합니다. 얘기... 이야. 비싼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네. 어, 가지고 싶었는데. 네. 우와. 더는 네. 이정도 그, 사면 좀 미안 미안하니까. 왜 미안해요? 비싼 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거 나는 거. 갖고 싶었죠, 그거는 쌩은데요? 어, 쌩은데데요데데요 어, 은똑요 삐약! 삐약이 어, 이거 데 어, 데 에로에 <놀람> 오오오오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도 나크기지죠여러 와. 오피같래 와. 이건 이에요나이거래링 같은 거 거나 래고 어때? 와. 거 완전히 제 집에 있는 건데요 캠퍼린요? 네 캠퍼린 우와 이거는 딱딱 빗어가지고 깨 많은 거예요 맞아요 모르는 게 없네요 그리고 이요아이슬라이 우와 제가 간 거에서 다 봤어요 우와 천사촌 정도. 이것도 천사죠 어 대단해요. 한점 수 같이. 어.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딱 붙이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것들은 다 위험한 거니까 고르지 말고요. 네. 권님 떡볶이 돋보기. 맞습니다. 볶기는큰게불새게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 집에 달던 거예요. 볼펜이죠. 네. 이요. 예. 이거, 이거랑 이거 있어. 그렇군요. 네.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곳이네요. 노트와 연필. 네. 이거는 제 친구 다민이한요 오. 담담이는제 작품 친구야요 오, 어, 그렇군요. 동동이에요. 좀더갈떡또찍 갔는데 떡집 걸치고 가족 가집이에요아 저거 하고 싶다. 근데 사람인데 뭐가 이거 저거 할까? 아 저거는 노래인데 아이고 이거 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이거 이거 말랑이요? 네, 말랑. 어, 이거. 다 말랑말랑한가요? 아니요 그런데 아니, 왜 말랑이에요? 캐릭터인데, 네. 왜 말랑이냐, 아니냐. 말랑말랑해가지고 말랑이 그리고 이거는 제 집에 없는 건데, 그래도 진짜 큰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뭘까? 뭘까 이거? 아 이거 그거 를 오르... 그거 똑같은 거네? 짜잔 이렇게 돌리는 건데 진짜 진작거네요어 모르는 게 없네요 다니는 어, 어 장난감을 다네요 네.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는데 예. 그래도 예쁘네요 그냥 예쁜 강아지가 건가요? 진짜 강아 지가 완전히 귀엽네요. 이렇게. 어, 지혜명은 귀염이. <웃음> 이거는 시크릿 주주 그건. 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자판기 자판... 자판기. 음 자판기요. 자판기요. 흔들려. 띵띵띵. 음... 네, 모르는 게 없어요, 다니는. 어. <목소리> 그내 거랑 똑같아, 다니. 어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어 이거 미사리. 허공 남자가 하는거요 맞아요 청인데요네 맞아요 청. 이에요야좀다 <웃음> 썼죠 물고기가 없어요 네저 동물 키우면 안될까요? 나 물고기 키할려고 물고기 키워 여기는, 여기는 물고기 여기 물고기 귀여워, 길이끼 거기 귀여워. 피가새끼를 낳았네요. 네가 이 엄마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웃음> 아닌데요? 아닌데요? <웃음> 진짜 아니에요. 이게 뭐지? 뭐지? 이 뭐지? 이 얘는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살아있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래요? 네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꼬리밖에 안 움직여요 꼬리만 살았나요? <웃음> 네 꼬리만 <못> 살았고 <웃음> 이거 물고기 집이네요 맞아요 물고기 꾸미는 거 맞아요 완전히 달걀인데 깨진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집이에요 맞아요 아, 진짜로 제 집에 있어요 완전히. 아 궁전 궁전 같아 맞아요 이건 동물, 동물 이거는 물고기 물고기 다 물고기 물고기야 이거 뭐야 또 이거 물고기 아니, 무슨. 이, 무 자, 난 이, 다시요. 남자 아이들 거네요. 네, 이 자, 아 이, 들거이요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가 이거. 이거. 뽑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음. 아, 네. 근처를 안가 는데요 세게 던져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아이고 음, 귀여워. 가짜 시기 있다. 그 홍요준 미는 그거 시콜릿쪽 있다고. 음, 가짜시기 같아요. 네. 가짜시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are. y o 이거 큰 건데 좀 h 체 t You go on that. You go on that. You 이 우와. 저 미니 완전 좋아거든요 제가 풀을 근데 양한 테이프도 물론이고 테이프가 다 다른데 네? 그래도 마음에 드네. 요 이거 완전히 컬이 미험하니까 어른들한테 잘나아달라고하 이야. 아니면은 진짜 혼자로 하면은 손 대여가지고 완전 병원가야 되나요? 네 완전 병원 그래 가지고 꿀수술해. 이야. 입원자 이야. 단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신기해 표지네요. 이거는 돈 받았을 때 넣는 거. 봉투죠. 네, 봉투. 제가 봉투에 돈을 받은 거 그거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산인데. 책이요. 로마뱀. 엄청 고 진짜 있는데. 공룡 공룡 책이고요. 이건 동물책. 네. 이건, 네. 이건 바다물고기. 그리고 이거는 공주책. 그리고 이건 엄청 큰 풀들만치. 그리고 이거이단 이거 왜 이거. 이렇게 안지러워자 세워놓고 똑같은 구름잡기는 이거 타는 게더 재밌는데 내쪽쪽게도 네. 네. 많이 있네요 그거택하는 거예요 배너로 아 어, 그렇네요 신비아파트 저 완전 좋아요 그래도 이거 안돼신비아파트 무서워하잖아요 네. What? What? What? What? w h 근데 w h 이 t What? w h a 어 w h 토끼 또 있네. 아까 전에는 음. 그거 찍었는데 진짜 이거 죠이거요또 프레디버스 퍼즐 있네요. 퍼즐하고 여기는 음. 공부를 하는 곳인가 봐요. 그림 네. 그리고 퍼즐 맞추고. 그리고 공부하고. 책도 있고요. 네, 맞아요. 거. 여기는 없는게 없는지. 색칠 공부도 하게끔 돼있네요네 이거 강인 이렇게 변신했을때 저치윤 그렇군요 미안도 치윤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완전히 이거 책세상이에요어 책 그렇군요 세상이 세상 세상에 시상. 봅시다 여기는 다 책이네요 네다책이에요